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2시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잠실 나루역 근처에 있는 서울 책 보고라는 곳에 왔어요. 이곳은 창고형 문화 복합 공간인데요. 서울시에서 오픈한 곳이에요. 여기서 저는 오늘 책 보고 장 보고 집에 돌아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 오늘 여기 헌책방에서 제가 할 것은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. 사실 제가 여기를 한번 쭉 둘러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발행됐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한눈에 딱 보기에도 이렇게 낯익지 않은 그런 책들이 더 많거든요. 여기서 한번 보물찾기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책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기억하고 있는 추억 속의 책을 찾기 위해서 저는 어린이 도서란에 왔습니다 여기 어린이 도서란에 왔는데 라이트 노벨이 꽂혀 있어요 음 이런거는 이런거는 어린이 도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주 반가운 도서가 있네요 바로 노빈손 시리즈입니다 자 노빈손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 다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그런 책이에요. 요즘은 노빈손보다 더 재미있는 어떤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그런 시리즈 도서가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어, 제 때는 이 노빈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.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?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중학교 때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책두 권이 꽂혀져 있네요. 바로 칠막 7장. 저자는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셨죠? 어, 이 책이 있고요. 어, 미남이세요? 아주 미남이십니다. 그리고 또한 권은 나나의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우리 금나나 전 미스코리아님의 저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두 분의 책을 읽으면서 중학교 때 해외 유학의 꿈을 꿨었어요. 뭐 그런데 현실은 결국 국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. <웃음> 왠진 모르겠지만 이 책이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. No Love, No Sex. 무려 장편 소설입니다. 뭐 이걸 보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, 음, 호주노의 조라고 제가 요새 애정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No money, no honey, no money, no family. 음, 옛날에 나온 책들일수록 오히려 요즘보다 책 제목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. 90년대 하면 또 인터넷 소설 아니겠습니다. 여러분 귀연이라고 혹시 안 치나요? 귀연이 소설이 여기에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러 갈게요. 엔터 와 생각보다 많이 재고가 있네요. 늑대 유혹 원투 다 있고 그놈은 멋있었다도 있고 도레미파 슬라시도 원투 다 있습니다. 내네 남자친구에게 부록 포함 세트가 있네요.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인쇄를 해볼게요. 도서정보 출력을 누르면 헌책이 꽂혀져 있는 서가의 내용이 프린트됩니다. 자 이렇게 세 군데 서가 정보가 나왔고 책을 찾으러 가볼게요. 세이북에 귀현이 서적이 시리즈로 꽂혀 있네요. 그놈은 멋있었다. 원투 예쁘게 꽂혀져 있죠? 이거 겟 하도록 하겠습니다. 1권, 2권 다 있는데요. 1권이 특히 많이 있었어요. 1권 중에서도 이제 초판본, 초판본 중에서도 3쇄 인쇄, 그 다음에 4쇄 인쇄본 이렇게 있었는데요. 저는 초판 1쇄본을 골랐습니다. 반갑네요. 지금 계속 귀연이 책을 찾고 있는데, 내 남자친구에게랑 늑대의 유혹은 도저히 못 찾겠어요.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위아래로 훑어보고, 막 좌우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보는데, 도저히 못 찾겠어요. 그래서 직원분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. 책좀 찾아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어, 여기서는 책을 찾아주시지 않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사, 사서분들이 책을 찾아주시잖아요. 근데 여기는 책을 찾아주시진 않는다고 합니다. <웃음> 책이 가나다라 순으로 배열되어 있진 않아요. 헌책방 서점 분류별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글벗서점이면 글벗서점, 세이북은 세이북 이런 식으로 서점 이름대로 쭉 책이 진열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 사장님들이 이 곳을 방문을 하셔가지고, 자기 서점책이 아닌 것을 골라가지고, 어 재분류를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 남자친구에게를 못 찾았잖아요? 그러면 다른 분이 읽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읽고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서가에 꽂아놓은 경우라고 해요.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. 드릴까요? 아니요, 안 주셔도 돼요. 네. 아, 책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. <웃음> 서울 책 보고 잘 다녀왔습니다. 오늘, 다녀온 소감은 일단 가볼만하다. 근데 허리가 아프다. 제가 한두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막 커피를 마시고 그러질 않았어요. 그래서 계속 서가지고 책을 보고 찾고 하느라고 어, 허리가 좀 아프네요. 네,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유의해서 쉬엄쉬엄 책을 구경하시기를 바랄게요.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잉!